저는 세관리한다. 네, 안녕, 동티비용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차를 구매할 때 선택해야 할 옵션은 적은 금액에서 몇백만 원까지 무척 다양합니다. 외제차 같은 경우는 젠틀맨 스위치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워크인 스위치라고 불리고 운전석 스티어링 휠 아래쪽이나 조수석 시트 측면에 스위치를 달아서 운전자가 조수석 시트를 원하는 대로 움직여 세팅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제 차에는 빠져있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 차에 이 기능을 직접 장착해보려고 합니다 장착점을 찾아가 장착을 해도 부품값을 포함 12만원, 에서 13만원 정도면 장착이 가능한데요 간단하고 별로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 직접 해보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원래 이 기능은 시트폴드라는 명칭으로 쓰이고 그 시작은 투더 후배 차량에서 뒷자리로 들어갈 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용됐던 것으로 여기서 워크인이란 걸어 들어갈 수있게란 뜻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고급 세단인 뒷좌석에 VIP 혹은 사장님 자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된 것이라고 그래 가끔은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될때 존수석 동승자가 불편한 자세로 잠이 들었을 때 깨우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 잘수 있도록 해주고 싶을 때가 있지 또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를 배려해 뒷공간을 여유있게 넓혀주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이럴 때 상대를 배려하고 센틀하게 보여 점수를 딸수 있는 좋은 기능이야 주비부를 볼까? 이건 순정 워크인 스위치고또 스위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릴레이 모듈 패키지가 잭 바이 잭 스타일로 편하게 나왔고 안에는 릴레이 모듈, 스위치 케이블, 모터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고 모두 다 해서 57,000원에 구입을 했어 가장 먼저 조수석 시트 밑에 있는 시트 전동 스위치와 연결된 커넥터를 빼야 하니까 1 3 m m 라켓 렌치로 앞뒤 시트 고정 나자를 모두 풀어내고 시트 뒤쪽에 플라스틱 커버를 위쪽에 드라이버를 살짝 끼워 살짝 앞으로 당기면 위쪽에 고정된 핀이 빠지고 커버를 살짝 들어올리면 완전히 분리가 되고 제품에 따라 가이드 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을 경우엔 스위치 뒷면에 종이를 대고 본뜨기를 해서 가이드 틀을 만들어주고 워크인 스위치를 장착할 위치를 정하고 시트 측면에 가이드 틀을 대고 수성펜으로 표시를 해주고 표시된 라인에 맞춰 칼로 가죽을 도려내고 안쪽에 압축 스폰지는 도려낸 가죽 부분의 크기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잘라 스위치가 꽉끼어져 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짧은 순정 스위치 케이블과 기다란 스위치 케이블을 연결하고 시트 뒤쪽 가죽 커버 고정 걸개를 풀어내고 시트 뒤쪽에서 케이블을 넣고 스위치가 장착될 곳으로 빼내 스위치를 연결하고 끼워 넣어 고정한 다음 모터 케이블과 릴레이 모듈을 결합하고 배선을 흡음 테이프나 절연 테이프로 정리를 해주고 미리 빼놓은 스위치 케이블을 릴레이 모듈과 연결시켜주고 시트 바닥에 모터와 연결된 커넥터를 빼고 그 자리에 릴레이 모듈과 연결된 커넥터를 끼우고 반대쪽 커넥터도 맞춰 끼우면 되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시트 뒤 커버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꽂고 꾹꾹 눌러주면 커버가 고정되고 풀었던 시트 고정나사를 다시 조립해주면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럼 운전석에 앉아서 한번더 테스트를 해볼게 잘 되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때로는 조수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때 깨우고 싶지 않고 편하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쉽게 셀프 작업도 가능하고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장착점에서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좋은 기능 이용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차는빼이관랜다 네, 저는... 네, 수고했어, 동치뷰.